원봉으로 남각 좀 써보겠습니다. 108, 103 아예 113, 뭐래? 남각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남각 한번 써보자. 폭풍 일으키는 게 다야? <웃음> 아니 이거 해서 뭐 어쩌라고? 아. 빈틈이 생긴다, 뭐, 이런 건가? 오, 각반. 각반. 오, 바지가 생겼습니다. 오. 드디어. 하기스를 안 차도 돼, 이제. 아, 왜둘다 와. 아우, 씨. 빈틈 생기니까 바로 찌르네. 히데 <웃음> 쓰레기 스킬이에요. 운영자들이 다 어어! 아이 미체. 미쳤... <웃음> 빨리 옷, 옷이랑 헬멧이랑 뭐각가지다 얻어서 20분 또. 어. 아이템 떴다. 두 개, 두 개. 두 개, 이거 확률 가차도 아니고, 이거. 서커트! <웃음> <웃음> <써코트! 웃음> 이제 모자만 먹으면 돼. 오. 오, 능름하다. 이거 여캐인데 왜 이렇게 남캐 같이 생겼냐. <웃음> 이게. 이게 여캐? <웃음> 이딴 게 여캐? 하이바 나올 때까지 죽창 있을 겁니다잉. 한 평생이 지난 후. 아이고 이거 그냥 갑시다. 포기 포기 포기 여기 다시 올때 그때 한번 싹 죽여보고 안 나오면 말자. 가이덴 승. 킹 받네. 오이, 오이, you, you,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 e 오이, u 이 o u 오이, 오이, u 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 o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이 크리 아하! 아하! 아하! 아다 아하! 아하! 아하! 아 말?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아 자 셀렌 셀렌 하기에 셀렌 갑시다. <웃음> 수련을 위한 큰 노력. <웃음> 아! 호박머리 황명 아, <웃음> 아니지 죽는 건 아니지? 짤. 짧... 예상해. 셀렌 셀렌하고만. 개 똥품을 잡고 있군. 어, 꼈어! 꼈어! 내보내 줘. 떡권없어 r 안녕계세요 가자. 아길. 아길 잡으러 가자. 아길. 유라해요 유라가! 저 1회차가 1회차 때 유라를 안해봐가지고 유라가 어딘지 몰라요 요겁니까? 여기에 유라가 있습니까? 오케이 일단 용부터 잡고 오옷! 와당창! 뭐지? 아예 안 맞았어 피아고 내려찍기 찌고또 도치르고 피아고 찌르 찌르고, 찌르고 PC로 할거 아닙니까? 웬만하면은 PC로 사야겠지? 아, 그러고 보니까 PC로 하면은 아미부를 못 하는구나. 단성 파밍하고 가자. 어이치 지 너무 싫어~~~ 아이 아이 아이 어지 대박이네 에이 다 먹었다 <웃음> <웃음> 최고다 철퇴 <웃음> <웃음> 철퇴 깨지렸다 <개 줄였다 웃음> <웃음> 이거다 이것이 철퇴의 힘이다 아 어, 그러면은 유라 앞에까지 가가지고 만나서 꺼야겠어요 밥좀 먹고야겠어 오케이 도착 여기 있다. 아. y o a n o i n on the little island of f the western coast. You must know for those who partake in dragon communion will one day shed their humanity, their hunger for dragon, their yearning only worsens until the floodgates burst, unleashing eternal torment, the strength of a mighty dragon. Magnificent, but deadly. 그렇군요.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아얘 말하는 거? 용찬은 파멸의 길이라면서 어있는지다 알려줘 <웃음> 여기에 용창길회 있거든요? 이거 퀘스트를 안 주는데요? 이게 뭐 어디 길로 빠지면서 활성화 되는 건가? 축복찍고 끄고싶은데 축복이 어딨지 오 저기 난리났다 난리났다 난리났다 요 앞에서 끄고 저는 밥먹고 올게요 안녕 밥먹고 해야겠어 밥먹고 밥먹고